등록증 내기로 했잖아. 음. 쇼핑몰 할때왜사업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는지 알아? 음. 이게 어 쇼핑몰 할때 사업자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요즘에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개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뭐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개인으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개인으로 판매를 하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낼 때, 내가 번이총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사업자 중에서 간이 가세자라는 거가 있거든 이 간이 가세자가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시작할 때 많이들 내는 세금 사업자 유형이야 요거 같은 경우는 에 매입자료랑 매출자료는 사실 내가 얼마에 사와가지고 얼마에 팔았으니까 만약에 2,000원에 사와서 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8,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벌었어요 이 돈이 이제 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아직 어 연간 4,800만 원을 못넘은 사업자를 얘기를 하거든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또안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라고 하는 것보다 세금의 절세 혜택이 훨씬 더 있어 그리고 일반 과제자라고 하는 사업군이 있는데 사실 나는 일반 과제자로밖에 쇼핑몰을 할 수가 있었거든 었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쇼핑몰을 했던 거는 사실 쇼핑몰이 먼저가 아니라 디자인 사업을 먼저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일반 과제자에못내 그래서 이런 사업자 유형은 내가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도 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매입과 매출자료이 그 세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상반기 하반기 6월하고 그리고 1월에 부가세를 신고를 해 가지고 돈을 내거든 그래서 요 과세자는 일반과세자라고 얘기를 해그 외에는 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어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형태가 <웃음>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웃음> 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많이 하진 않아. 왜냐하면 세금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간이가세자 내는 거를 하러 세무서를 갈 거거든. 음. 근데 세무서를 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하나 있어.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사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음. 근데 우리가 굳이 세무서까지 가는 이유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자 유형이나 내가 업종이라든지 뭐 업태 같은 것들은 사실 처음에 모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가기 전에 꼭 우리가 이름 정하고 가야 돼. 회사 이름. 회사 이름만 딱 정해서 가면 사실 뭐 내가 저번에 갔을 때 1분 안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됐었던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아. 하지만 내가 사업장을 내는 곳에 주소지 세무서를 가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하고 네.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네네 니네... 지 이제 사업장을 내신고, 그리고 <웃음> 네. 세무서가 서대문에 있으니까 서대문 세무서로 지금 네. 한번 가보자. 네.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여기 세무서에서 내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 세금을 여기에다가 내게 돼 버는 네. 돈에 대해 가지고 어, 네. 납세 의무를 다 하시,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이 되고 네. 온라인으로 내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증명서를 내는 거는 또이 구청에서 신고를 하거든 인터넷 판매에 대한 권한은 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응, 신고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 근데 사대문 세무서가 여기가 많나? <웃음>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너무 어둡네요, 다시! 야! 야. 사업자등록증 새검단다! 야! 아, 내도 유! 요즘에는 어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사업자등록을 낼 거다 라고 하면 이 3회에서 하세요. 선택을 해주면 돼 지금 우리가 할건 신규 사업자등록 할 예. 거니까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신청, 되겠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세요. 본인 신청 및 사업장 네. 임대 여부를 선택하세요. 많고. 그리고 사업장은 불리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 어, 네. 소유인지. 아, 제집안 보네요. 아, 제집 그러면 <웃음> 임대, 임대 사업자 음. 근데 임대 사업자 그게 있어야 이제 계약서가. 그래. 어. 네, 소유자. 음. <웃음> 왜냐하면 내가 u h 가 v e a c h i l 는 you can go to t 주 w n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m going to go t 신청에 오, 필요한 뭐, 입력을 이런, 마쳤습니다. 순간 대기자가 참여되었습니다. 언제 후출할 때까지 기다려. 천만 원만에 주세요. 네. 어? 네, 사업자 등록하러 왔거든요. 네. 해외에 수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 판매를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보고서 작성 일단은 음, 해가지고 왔는데 네, 네. 서류는 가지고 왔고 저기에서 신청서 대충 키오스에등장을 했거든요. 아, 안 어, 일단은 그러면 갖고 오신 서류 주시고요. 임대차 계약서 뭐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집조소에 가실 건 집조소에서 시할것 같아요. 안용으앉아셔도 돼요. 네. 네. <목소리> 음, 국내 사업으로 할 때는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세금적인 부분에 이나한데 해외 수출로 할 때는 뭐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놀라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로 하실 때는 간이로 하시면 되고 해외로 하실 때는 일반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목소리> 축하합니다, 품 <존대공>. 축하합니다. 네. <웃음> <성공찬. 웃음> <웃음> 많이 버세요 네. 대박! 우와, 전 대표님, 네, 네, 네, 아, 네. 네. 그럼 지금 잘 챙기시고요. 아, 제가 보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으니까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 사업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 다음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 판매를 하실 거니까 구청에 가셔서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세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판매를 할 때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또 받으려고 하면 또 우리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는 또 받아야 되는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기게 <웃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